t u r 부서진 the get p l u 는 it a say w a n n I'm not sure what I'm d o i n 오랜만에 가라면서정신병을가듬어정신병을가듬어정신병을다듬어 그릇단다면서 겟투를 딴 앞서 겟투를 t 서 겟투를 지 앞서 겟투를 딴 앞서 r 투를딴 g 서겟투 I'm n u a h a t s e m e a h a